10시 24분인데 아직도 도착을 못했어 이거 어떻게 근데 <웃음> 와 저기 풍경 뭐야 저게 와 대박 산 너무 이쁘죠 와 구름 봐 나올 때만 해도 교육장 도착 예정 시간이 9시 20분 이었다고요 길이 너무 막혀 오늘 뭐왜 이래 오늘 <웃음> 근데 저만 망한거 아닌것 같아 지금 단톡방에 가고 있는 중입니다 글이 아직도 나 말고도 한 두분 계신 것 같거든 저희 첫 주행인 만큼 최대한 몸풍대 집중하세요. 오전, 오전 주행은 몸풍대 집중하시면 됩니다. 시신번 불러주세요. 네 준비되셨으면은 더 출발하겠습니다. 네 안전거리 주셨으면 더 출발하세요. 네 안전거리 주셨으면 출발. 출발합 화이 안녕하세요? 네. 약간 타이밍을 알았다 싶어가지고 점심먹고 점심먹고 오후세션 그리고 많이 펴주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주행을 위해서 가로고스텝각 뭐, 하시면서 최대한 다리 많이 돌려보시고 엉덩이 무릎 최대한 많이 빼보시고 안쪽이 스템, 많이 귀도 많이 많이 고 오시고 최대한 뭐 많이 써보세요 자, 오후 두 번째고 어, 이번에는 최대한 시선 처리하는 거, 상체 좀 움직이는 거 해보려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차를 걸 충분히 벌리시고, 브레이크 드라이 잡아주세요. 네, 네, 도와드릴게요. 자, 고생하셨어요. 자, 시행 걸고 에 사이드 레이브 왔 아, 갔다 요 자, 전반적으로, 갈 때까지, 이제 한 번씩 한 번씩 실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왼쪽 고개는 게 안정화 타이지만은 걸려서 그렇게 정지 지금 어떠셨어요? 굉장히 어려서 어려워서 안 이거 아무래도 중급반, 중상급반, 상급반 그리고 행오프 기초 왔는데 그동안은 매 과정들이 다 그냥 재밌었어요. 볼 때, 와, 놀러 간다. 그런 느낌? 다섯 랩 돌았나? 자세를 잡아보려고 하는데, 와, 이거 안 되겠더라고. 그냥, 와, 이건 안될것 같은데? 처음으로 교육, 그만 받을까? 그냥 오전까지만 딱 하고 한두 시간 오전까지만 하고 그냥 돌아갈까 내 인생에 있어서 두번 다시 행오프는 못하겠구나 포기를 해버리면 오후까지만 버티면 나도 행오프 하고 있겠지 뭐 마지막 쯤 돼가지고는 감을 좀 잡았고요 예쁜 자세로 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좌우로 어프로치 하는 거 아, 되게 오히려 저는 연속선의 행오프가 더 좋았거든요 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안되던 자세들이 되, 되고 되게 마음에 혼자 솔직히 바이크 타면서 막 소리 질러서 와와 와, 내가 이걸 하고 있어 막 하면서 너무 막 기뻐가지고 성취감이 있어요? 성취감이 있어서 좋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아나 마스크 쓰고 말했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